방법이 엄청 다양해요. 하는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수술을 어떻게 하기로면 안 좋은지. 근데 이제 귓광대는 방법이 엄청 다양해요. 그리고 엄청 그 다양해. 그런 방식이 을까요 엄청 다양해. 하는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아까 되겠지만 퀵광대라고 이름을 붙이는 이유 자체가. 현재까지 하는 방법 중에 가장 이제 진화되거나 효과가 좋다고 생각하는 정식 방법인 것에 반해서 그렇게 하지 않는 거의 모든 광대 수를 키 광대라고 부르거든요. 그래서 퀵 광대는 어느 한 방법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서 어떤 방법이 좋다 나쁘다 말하기가 참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. 키 어, 광대 방법 중에 좀 비교적 옛날에 많이 했던 거는 그냥 이렇게 깎는 방법 전부다 전부다 그냥. 앞쪽으로 절개를 해가지고 이렇게 박리를 한 다음에 그냥 뼈를 깎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효과가 굉장히 적을 수밖에 없는 건이 이 광대의 이뼈 요기가 이 굉장히 얇거든요. 그러니까 옆 광대를 깎아서 효과를 볼 부분이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거죠. 그래서 그리고 이 광대 뭐 얘기할 때 조금이라도 박리를 적게 해서 적게 쳐, 덜 쳐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려면은 이 깎는 부분은 전부 다 박리가 되는 개념이니까. 처지는 거하고 굉장히 관련이 될 가능성이 높죠 효과는 적고 처지고 그런 거 말고는 대부분은 이제 한 군데만 자르고 한 군데는 반만 부러뜨려가지고 움직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통 보면 뭐 앞을 아픈 반만 부러뜨리고 뒤를 절그해서 뒤를 넣든지 아니면 뒤를 반만 부러뜨리고 앞을 넣든지 결국은 움직이는 방향이 반밖에 안 된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그퀵 광대를 해 하고 나서 재수술을 했을 때 또, 문제가 되는 게 있나요? 어, 핏광대 방법들 중에 아주 많은 방법들 중에 제가 제일 안 좋다고 생각하는 방법은 이렇게 두 군데를 금을 내고 고정을 안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 그러면은, 어, 금만 내고 고정을 안 하기 때문에 이 뼈가 움직이다가 뭐 알아서 어디다가 붙는 개념인데요. 어, 심지어는 뭐, 앞뒤도 다안 붙어가지고 둥둥 떠다니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, 주로 어느 한쪽은 붙는데 한쪽은 안 붙는 경우가 있는데, 그 절골선의 위치가 우리가 흔히 이렇게 수술하는 입안 절개, 그 다음에 귀압 절개로 어프로치, 그러니까 접근이 가능하지 않은 곳에 절골선이 남아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. 그러면 그 절골선을 접근을 하려면 통상적으로 하는 방법으로는 불가능하고 훨씬 더 복잡한 두피 절개 같은 방법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재수술을 진행하는데 매우 어려움이 높은 그런 퀵강제 방법들도 있습니다. 그러면 회복기간은 비슷한 거네요. 수술시간만 짧은 거고 회복기간은 그냥 광대축소술을 한 거하고요. 비슷한 거죠요 네, 기본적으로는 어, 이렇게 제대로 한다고 하는 절골법을 이용한 광대축소술은 회복기간이 짧기 때문에 뭐 길어야 일주일, 적게 붙는 사람은 일주일 미만으로 보기 때문에 어, 회복기간 자체가 광대축소술이 그렇게 긴 수술이 아니어서 회복기간에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